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밥이 먹고 싶어서 어디서 초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초밥집 중에 평점이 5점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4.8, 4.7 이런 거 많이 봤는데 5점은 도대체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는 모든 초밥을 다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카다이프 새우튀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태우가 싫어하네. 연어 살짝 익힌거 연어아부리라고 써져있었는데 아부리랑 타닥기랑좀 다르겠죠? 아부리가 무슨 뜻이지? <웃음> 어, 부드러워 음, 참치! 어 근데 되게 얇다 새우 어? 얘는 어떻게 잡지? 왼손으로 하죠 이게 오른손 왼손 그냥 막 번갈아 가면서 쓸수 있는 게 장점이네 간장 새우는 간장 안 찍어도 되죠 된장새우 맛있다. 근데 여기 새우들이 엄청 막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보들보들한 그런 식감이네요. 치즈, 이 진짜 이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처음에. 참 그리고 요거 어 집가락으로 먹는 거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벌어지는 것 자체를 요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 컨트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힘안 주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보라. 짠! 이제 하나씩 맛을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연어알 맛. 진짜 무슨 맛인지 설명을 안들었네 연어알은 무슨 맛이냐면, 그 말린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입 가득 이렇게 씹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 멸치 같은 그런 향이 진하게 톡톡 터지면서 입안에 퍼져요. 그래서 <웃음> 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연어알은. 짠!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초밥 먹방을 해봤거든요? 하나, 두개 먹다보니까 제가 먹은게 거의 한 36피스? 뭐 이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있는거 보니까 나도 해전초밥집 가면 탑 쌓고 먹을 수 있겠다 <웃음>